어, 이번, 이번에 여행은 못갈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 숙소에 저 친구가 들어가야 돼서 혹시 남자도 많은데 어린 아이들은 보통 클럽 가서 놀고난해에서 이렇게 막 하고 원나잇도 하고 막 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굳이 가게손님 굳이 간사를 굳이 그 시간에 굳이 내가 가는 그 가게를 굳이 왜? <웃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써놔라 얘기해줄게요. 예전에 어떤 손님이 있었는데 이 손님이 영훈이한테 꼽혔어요. 영훈이한테이 많은 꽃바구니를 보내고 막 그랬어.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아가씨가 이 꽃바구니를 보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무슨 뭔 일인데 알고 보니까 이 꽃바구니를 준 남자랑 그때 그 가게에 다른 아가씨랑 사귀고 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끼리 이렇게 롤 게임하다가 싸운 거예요. 2-3일 냉전하다가 이 남자가 일부러 여원이 좋아한다고 해놓고 여원이한테 꽃다발을 보내면서 질투심을 유발한 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젠더는 이꼴은또못 보니까 다시 이렇게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잘 됐나봐 근데 너무 너무 황당했던 게 우리가 항상 지나가는 그 길이 있어요 일 끝나면은 그 길에 정말 잘 보이는 밥집이 있어요 투명 유류돼서 안에 가다 보이는 밥집에 내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그내미에일라는 젠더년이 지나가는 길 앞에 딱 이렇게 하고 밥을 딱 먹고 날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순간 나랑 려운이랑 애들이랑 이렇게 지금 딱 지나가는데 려운이가 보더니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를 불렀어요. 예, 저 사람 영원히 만나는 사람 아니야? 내가 먼저 만났는데 언니 나랑 싸워서 저 사람이 질투심 유발한다고 영화에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근데 굳이 네가 여기서 밥을 먹는 이유가 뭔데? 다른 동네 가서 먹으면 되잖아. 굳이 여기서 먹는 이유가 뭔데? 언니보 뭐라고? 언니가 봐서 나좀 잘라줘. 이러는 거예요. 더 황당한 일이 그 아가씨가 지갑을 잊어먹었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갑을 잊어먹었다고 하길래 누가 훔쳐갔는데 손님이 이랬더니 네가 뭐 부주의했겠지 아니야 언니 여온이랑 하은이가 엄청 갔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아 거기에 여온이 아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돌렸어요 돌렸는데 뭐여온이 하은이가 이렇게 왔다니 갔다니는 하지만 그 가방에 손을 대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그때 같이 가게 일하던 친구랑 남대문 어딘가 뭐 동대문 어딘가 어디 가고 갖 짝퉁 지갑을 구찌 지갑을 하나 사왔는데 그걸 버리버리고 그 남자한테 나 지갑 의자먹었어요 하고 백화점 가서 지갑을 찐 지갑을 하나 받은 거예요. <웃음> 그런 일도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잘라달라 하길래 남자테 전화했어. 그 남자도 진짜 되게 친했던 남자야 나, 나랑. 근데 예, 너왜 그랬는데? 이랬더니 일부러 그랬어요. 그러는 거야? 그럼 너 그럼 영원이이용한 거야? 이랬더니 네. 헉! <웃음> 투로 확 부는 거 알아요? 그 아가씨는 지금 없죠. 그분 지금 여자로 속이고 룸사로 나가지 않아요? 예전에 들은 기억에 남아자 해운대 룸바에 있을걸요?